아니 얘가 도대체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어 어머 저기 때마침 댕박사님이 지나가네 댕박사님 댕박사님 거기 서요 댕박사님. 왜냐하면 어머님 제가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커피 한 잔은 절대 못 먹어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만 먹으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서 심장이 크게 무리가 와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어, 저도 커피는 못 먹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해야 해서요 포켓몬 밥도 줘야 되고 그리고 10분 뒤엔 제가 교통소고를 당할 예정이라 우유 한 잔도 힘들 것 같네요 어? 아이 어, 정말 웃기 신분이네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 사랑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며칠 째 여멘이가 숲속에 들어가서 집에 안 들어왔어요 아이, 너무 걱정돼서 이걸 어떡하면 좋나? 네? 뭐라고요? 여멘이가 안 돌아온다고요? 그독 아이 길이 이쪽인 것 같고 저쪽인 것 같고 헷갈리네 마을로 가는 길이 어디인 거야 또깨비들이좀 만나면 또아또 길이 잃어버릴 텐데 어? 어이 뭐야? 이 부위들이 왜 여기 갇혀있는거지? 납치라도 당한건가? 여 총도 보이고 저 열쇠도 보이네? 음, 음. 안되겠다 이 부위들! 내가 구해줄게! 나와라 닌피아! 닌피아 이 문을 박살내버려 몸통 박치기로 말이야! 안 하잖아 어이 어. 너 뭐야 내 사냥감에 무슨 벌일이라도 사냥감? 그래 난밀렵꾼이다 돈이 되는 포켓몬을 잔뜩 잡아서 팔아버리는 직업이지 뭐라고요 포켓몬은 돈이 아니에요 친구들이라고요 친구? 어? 친구같은 소리하네 너도 알고보면 필요해서 포켓몬볼에 가아서 키우는 주지 어, 그런게 아니에요 포켓몬과 저는 서로 친구라고 믿고 있다고요 되겠저 열쇠가 여기를 문을 여는 거겠지? 나와라! 개굴 는자 개굴! 개굴 닌자! 저기니 열쇠를 훔쳐서 문을 열어줘!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 어이! 지금 내 사냥감들에게 무슨 짓이야? 림피아! 이브 이를 데리고 숲속 멀리 도망가줘! 오, 림피아다 좋은 포켓몬을 잡았구나 그 림피아를 나한테 녹이면 그 이브이들은 다 놔주고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자, 어?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림피아는 나와 쭉 함께한 소중한 친구라고 림피아도 나도 서로 소중히 여긴다고 친구를 팔지 않아! 말이 안 통하는 꼬마 녀석이네 남의 사냥감을 가르치라고 하다네 넌안 되겠구나 그럼 먹기로 빼서 줄게 나와라, 마기라스 음, 먹라스 구독 음. 저, 저기 여경수씨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음. 용건이 커피라면 돌아가주시겠어요? 음. 그게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그여매니가 실종당했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실종이요? 그래요? 요즘 숲속에 물력꾼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 되네요 그럼 함께 가보죠 아 그, 그래요! 케이든? <웃음> 날 진짜 환하게 만들다리 배군인자손빵이다 냉동빔! 해물! 웬마기! 아... 시원하고만 마기. 먹이... 어! 아 되겠다. 마기랍사. 파이공사. 마기랍. 개굴닌자. 어? 아. 어. 모자, 그런 포켓몬들은 누굴 지키겠다고. 그 귀여운 림피아나 순순히 넘겨라. 에이, 절대 안돼. 림피아 내가 시간을 끌 테니 지금 이 틈에 이브들이 데리고 멀리 도망쳐. 그리고 여긴 다시 돌아오지 마. 너가 이제 EV들을 계속 보호해 줘야지. 훤하지만 우린 저 막일 수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빨리 가라고. 빨리 좀 빨리 가. 아, 빨리 가라고 하라는 대로해.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내가 막아줄 테니 도망쳐 빨리. 아저씨 가지 마세요. 가지 마. 아유. 이고또 누구야? 빨리 가. 아이씨. 그건 또야 아, 아. 아. 안돼! 빨리 도망쳐! 마기나스! 하여튼 파괴방 선만좀 보여줘! 마기나! 아아 이렇게 빠진 거지? 누구 지킨다고? 저 포켓몬들은 내가 찾아서 팔아버리겠어. 가자 마기나 마기! <놀라> 아니, 저 사람은 밀렵군나라나 윈디! 저 사람을 제압해! 윈디, 불꽃발사! 어? 어? 아, 이러지 아, 아, 이러지 아, 어? 어, 어. <놀라> <놀라> <놀라> 이러지마! 마 녀석, 포켓몬을 마구잡아 밀렵한죄로널 체포한다! 이 안돼! 어, 어, 어, 어. 응? 이 소리는... 여배나... 허여민나여민나 아! 아! 아! 어! 어! 괜찮니? 오허 어! 허허... 어, 어, 어, 어. 네가 어느순간부터 숲에서 사라졌길래 경찰관님가널 찾고 있었단다. 이제 괜찮을 거야, 여민나나가먹었어여민나여민나여민나오오 허허... 많이 다쳤으니 지금 무리하지 말고 깨어났다니 정말 다행이야 여메아 일어났구나 <웃음> 정말 다행이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다 여경순씨 때문이죠 <웃음> 왜 이렇게 둘이 가까워? 팽 박사님 언제는 저밖에 없다면서요? 그 틈에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려요? 어, 쟤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어, 정말 실망이야 <웃음> 어? 바로, 아! 사랑싸움은 나중에 하시고요. 어쨌든, 괜찮아 보이니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 어! 아이 여경순씨! 왜요, 왜? 그럼, 카로순씨. 그, 그럼, 저도 가보겠습니다. 카로순씨! 카로순씨, 맞아! 어, 어, 어, 아, 아파라. 어, 아 맞다, 여멘이가 있었지. 으, 어... 정바스님, 여기는 어디예요? 병원이란다. 많이 아프니 표정이 안 좋구나 하, 아니요 이 정도 아픈 건 별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 포켓몬들과 이별하니 가슴은 아프네요 하, 림피아가 이 부위를 잘 지켜주고 있겠죠 음, 너와 함께 했으니 많이 강해졌을 거야 걱정 마렴 분명히 괜찮을 거란다 음, 음, 음. 그렇죠, 하지만 포켓몬들도 저한테 있는 것보다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저도 밀렵꾼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쩌면 강제로 포켓몬을 포켓몬볼에 가둬서 키우는 것일 뿐이니까요. 음. 음. 밀렵꾼이랑 너와 차이점이 뭔줄 아니? 포켓몬의 아픔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란다.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포켓몬의 아픔을 잘 알아주며 지금까지 잘해왔잖니 그리고 이별에 너무 낙담하지 말렴 제외에 앞서 이별은 비료한 법이야 그리고 친구라면 잠시 혹은 오랜 뒤에라도 꼭 제외하게 될 거다 감동적이야 정말 그렇겠죠? 음 물론이지 내 이름은 이뇨맨 이 태초 마을의 수는 열살이 되면 포켓몬을 키울 자격이 생기지 오늘도 여행을 떠나볼까? 오늘은 어떤 포켓몬을 만날까? 정말 설레인다 그리고 나를 떠나간 포켓몬들 지금쯤 잘 지내고 있겠지 언젠간 다시 만나자 오 엄마 저 다녀올게요! 그래, 여멘나잘 다녀오렴! 뿅 와요 띵 <놀람>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